대창을 먹어볼까? 다양한 소스에 찍어서 맛있게! 2kg의 대창곱창 최고의 소리로 먹을 거야 홍사운드 바삭하고 터져나오는 기름진 소리 좋아요 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대창구이 곱창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곱창 대창은 연암곱창에서 한우로 준비를 했고 곱창을 구울 때에는 좀 약간 튀기듯이 해야지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구워진다고 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기름 제대로 튀면서 구워봤습니다 또 양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원래 냉장고에 있던 수입산 호주산 곱창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맛이 또 어떻게 다를지 한번 비교를 이참에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소스로는 참소스에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청양고추를 팍 넣어가지고 아주 매콤 칼칼 칼도 새콤한 마약간장을 만들어봤고 여기는 불닭을 살짝 섞어가지고 느낌 가는대로 한번 <웃음> 소스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파 채채색 썰어가지고 팔도 비빔장에 참기름 그리고 식초를 넣고 버무렸고요 그리고 김치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침 나온다 빨리 먹어보자 맛보기로 조만한거 먼저 소리 들어야죠. 바삭바삭. <웃음> 와. 와, 맛있긴 한데... 김치를 부르는 맛이긴 한데 <웃음> 곱창 먹어볼까? 한우 먼저! 와... 보이세요? 안에 곱이 꽉 차있는 거? 이야... 음... 씹을때마다 곱이 장난아니네 계속 나오네 그냥 수입산 그냥 맛이 한우가 좀더 깔끔한 그런 느낌인거 같으네 그곱 색깔이 좀다르다 이거 이렇게 얘 조금 녹색이 호주 그리고 얘가 한우 그 호주 애들이 풀을 많이 먹어서 초록색인가 한우는 옥수수 먹고 와... 안 되겠다 불닭을 같이 먹겠습니다 불닭이랑 대창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참을 수가 없대요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좀 구워오겠습니다! 야 자, 오늘 대창을 좀 많이 먹으려고 얘도 준비하고 얘도 준비하고 얘도 준비하고 얘도 준비를 했거든요? 이야... 나는... 이야... 야 내일 아침엔 볶음밥이나 해먹어야 되겠다 야 근데 이게 2 k g 니까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네요 그 생각보다 지방이라 그런지 조금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장난 아니네? 오늘도 아이스티 어잘 어울린다 깔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